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감기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요즘 날씨가 장난.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졌어요. 어, 갑자기. 갑자기 영상이었다가 극과 극입니다. <웃음> 극과 극이라서 지금 너무 너무 좀 춥기도 하고, 근데 또 보온에 또 신경 쓰셔서 올 겨울 잘 이제 또 겨울 시작인 근데. 기... 계절로 보면 벌써 이제 12월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진작에 막 패딩 입고도 월동 준비하긴 했어야 했는데 너무 좀 늦은 감은 있죠. 아무래도 비음 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추워져맞아 여름에는 비 오고 나면 더 더워지고 겨울에는 비 오고 나면 더 추워집니다. 신기해. <웃음> 계절이. 선생님 네, 저희가 주소를 하나 장소를 하나 가져왔는데. 아 네네. 한번 봐주세요. 네. 어떤지. 이 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기운이 어떤지 여기 기운이 어떤지 사람이 많다 네, 많아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가 어느 지금 이제 딱 0으로 받은 걸 보면 사람들이 많아요, 많고 이게 들고날고 하는 그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보면 사장이 있고, 뭐 대표, 사장, 뭐 어떤 임직원, 임원들이라고 하죠, 보통. 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움직이질 않아. 음, 그러니까 한번딱 들어오면 내, 내 몫이. 내 몫이 이거다 그러면 그 몫을 다 가지고 가는 공간으로도 만들어지나 봐. 네. 이것도 터에서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기, 대, 안 그러면 보통은 사람이 들고 나고 왜, 사람이 자주 바뀌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어떤 이제 가게 자리, 영업 자리, 이런 자리도 있잖아요. 근데 요 자리는 사람이 한번 들어오면 그냥 붙박이처럼좀 가, 눌러 앉는 곳이다라고 좀 보여지긴 해요. 건물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음, 어, 1, 2층이 아닌가 봐. 어, 1, 2층이 아니고, 그냥 한 통, 통 건물? 통 건물로 좀 보, 그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 기운으로 봤을,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털을 봤을 때는 제일 뭘 봐야 돼, 우리가. 금전이 되는 곳이냐, 안 되는 곳이냐.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그쵸? 굉장히 금전이 잘 도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야육강식처럼 그냥 위때가 위에서만 이게 내가 잡고 가느냐, 이게 두루두루 여기 다니는 여기 가는 있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이제. 그런 걸좀 둘러보면, 일단 이 터에서는 돈벌수 돈 있는 터전도 맞고, 돈벌어주시는 터전도 맞고, 그리고 이 터전에서는 사람들도 굉장히 잘 눌러 앉혀요. 어. 눌러 앉혀. 그리고 되게 이 터, 터주. 터신을 좀 둘러보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던 거는 우리가 몇십 년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어 제가 지금 딱 느껴지기에는 굉장히 큰 덩어리 큰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소하진 않아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터를 보면 좀 이런 이제 그 터신? 터에서 관장하는 신령님들 을좀 우리가 느끼고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하는데 여기는 어떤 덩치도 크고 근엄해요 그놈에서 어떤 이 자리에 지금 사람으로서 주인이라 합의 잘 들면 그 사람만 주구장창 밀어줘 아... 어 주구장창 밀어주는 터 일단은 돈은 되는 터 그리고 이게 쉽게 자리가 바뀌지 않는 근데 뭐이 터에서 뭐 잘못을 해서 잘잘 해서 여기서 시끄럽게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을 하면 어떤 일적인 철이나 어떤 이제 자기의 이기심, 욕심을 채우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크게 아마 이게 돈 벌어주는 저라고 배번 얘기했잖아요. 돈으로도 손해를 볼수 있는 곳이에요. 어 굉장히 또 이게 극과 극이긴 한데 여지껏 좀잘 벌어줬다 그러면 이게 또 손해를 올, 올해 이제 올해 말이 거의 다 됐잖아요. 음력으로 치면 이제 11월달이 들어왔는데 장한 8월? 이제 여름 막 막바지 막 지나가고 가을쯤부터 슬슬 어떤 이터에서 돈으로 인한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좀 잡히거든요. 음... 응. 여기 건물주가 하나가 아닌가 봐. 아 진짜요? 응. 건물주. 건물주라그러면 내가 한 사람이 이 명의를 갖고 있다거나 그런데 건물주는... 하나가 아닌 걸로 좀 보여지긴 해요. 여기 돈의 기운 말고 뭐어떠걸 보이시는 게 있나요? 아니. 일단은 돈이야, 여기는. 돈밖에 돈이야. 어... 그냥 돈. 건물이든 사람이든 돈이에요. 음. 엄청 센가보네요. 뭐 세다 안 세다 딱 정의를 내리자면 센 기운 터져 그리고 이 터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리 잡은 것도 오래됐고, 이 건물도, 건물 터가 오래됐어요. 그,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논밭이 이렇게 네모나게 막 있잖아요. 이런 터전도 이, 이 터에서 건물을 짓고, 부수고, 이런 이제 외형적인 복원이 아니라 그 터를 건드렸냐, 안 건드렸나, 어떤 게 터를 잘랐냐, 더 늘렸냐, 이런 거를 좀 보거든요. 이게 영안으로, 영적으로 본다 그러는데이턴 터는 안 건드렸어. 그 외적인 건물적인 걸 뭐, 받았던지, 뭐 바꿨던지, 뭐 공사를 했던지 이런 것들은 뭐좀 변형이 있었겠지만 지금 터를 봤을 때는 터은안 건드렸다 선생님, 뭐 여기 자, 돈에 관련돼서 잘, 좋은 터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근데 금전도 많이 나가야 되는 터이긴 해요 음, 여기 터면 뭐하는 곳 같아요? 여기요? 네. 굉장히 사람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음. 어떤 사무실, 회사 어, 근데 네. 일반적인 사무실 같진 않고 일반 사무실이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처럼 뭐 사무실이면 따다따다 따다 뭐 책상 같은 게 많이 붙어있긴데 하는 일적으로 좀 보면 대외적으로 좀 많이 사람들이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많이 드나들긴 해.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든 새 사람들이든 외부 사람들이든 굉장히 많이 드나는 곳으로 좀 보거든요. 뭐 하는데요? 여기 어떤 용도로 좀 사용을 해야 좀잘됐다요이 건물이요? 이 건물? 근데 이 건물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돈 벌어주는 곳은 맞거든요 사람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어떻게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회사라 그래도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곳은 아니에요 물건을 만드는 곳은 아니라고 그래 근데 사람을 만드는 곳이래요? 음, 뭐, 사람을 아니, 뭐, 만들어? 아니, 뭐, 비슷한 거예요 에이. 어, 모르겠어 근데 사람을 만드는 곳이래 음, 음. 사람을, 만드는... <웃음> 사람을 만드는 곳 사람을 만드는 곳 요선생님 여기가 왜냐면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면 사람을 어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연예인 좀 많이 모잖아요 연예인을 만들거나 어떤 이제 그. 그러니까 남들 앞에 세우는 그러면 은 예쁘게 치장돼야 되고 어떤 끼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그런 사람 만드는 곳? 음. 네. 선생님 그러면 여기가 어떤 곳인지 말씀드리고 물어볼게요. 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후쿠 엔터테인먼트라는 아, 곳이. 요즘에 <웃음> 요즘에 좀 사타게. <웃음> 어. 그래. 어어네네 일반 사람이 이엔 엔터테인먼트는 뭐 연예인들이 바, 뭐, 예.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까발려줄 줄이야 여기 아무튼 연예인 엔터인데 이승기씨 문제로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아, 아 네네네 뭔가 터의 기운과 뭔가 안 맞아서 아무래도 충돌은 있어요 음. 충돌은 있어 왜냐면 여기 대표가 나도 뉴스를 좀 봐서 아는데 여기 대표가 여기 건물 주예요? 그건 모르지. 못가지는잘 모르. 응. 근데 일단 터를 떠나서 일단 이 건물이 다 후쿠예요? 후쿠 그 건물이죠. 제가 조상 그건 아니야? 3, 4층이라. 응, 응, 응, 응.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터로 인해서 이쪽, 이 회사가 구설 시비수가 있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 터로 인하면 그 건물 자체가 다 그런 일들이 사사건건 시비가 걸려들어야 되고 이 건물 자체가 어떻게 뭐 넘어간다든지 어쩐다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그런 거 같진 않아. 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어, 털을 타살 탓을 하기엔 좀 그렇고 여기 이제 이 회사 어, 후쿠 엔터테인먼트 여기를 좀 둘러보면 뭐 사람과의 어떤 이제 해,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왜냐면 이 터가 돈을 벌어주는 터라고도 했어요 근데 돈을 또 돈도 많이 나가야 되는 곳이라고도 얘기를 했어 근데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이 터에다가 좀 뭔가 이제 뭐 알아채 주고 공을 들였다면 그런 건좀 막아가지 않을까 근데 사람 욕심이 너무 커요 응 일단 우리가 털을 봤으니까 사람을 좀 둘러보자면 사람들 얘기해 사람들 둘러보자면 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권 대표 있잖아요 권+ 네. 권정 네. 대표 일반 사람은 아니에요 일반 사람의 기운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은 신인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신가물이라고 해서 신가물에서 높은 사람들 있잖아 신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가 자기 의 도를 넘은 사람이거든요 어. 그리고 일반적인 직성이 남다 남다른다는 건 그냥 일반적인 진짜 표현하기가 애매모호해 그리고 두 가지 성향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두 가지 성향이라면 여자잖아요 어, 여자잖아요 근데 네. 성향이 어, 두 가지가 다 갖고 있다는 건음 양성 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시 때때로 자기 가 자기 성향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런 성향이 나오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성향이 나와 그래서 잘 만들어 잘 만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분은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돈으로 칩니다 근데 돈으로 쳐도 돈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돈이 나가야 돼 나가지만 그렇게 큰 타격 없다 원체 가지고 있는 부가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다섯 개야 그럼 하나 잘렸어 불편하지 근데 네 개를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해요 포크엔터가 음, 아무튼 잘 이렇게 지금까지는 잘왔잖아음잘 왔죠 앞으로 그 터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 나는 이어 나간다고 봐 왜냐하면 제일 큰그 지금 이승기 씨 사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표면적이라고 그러니까 일부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부지만 그 일부로 인해서 따다다다 다 터질 것이냐? 안 그럼 이걸로 그냥 뭐그 사람들한테는 크겠지만 우리한테도 뭐 데미지가 크겠지만 약과란 말이에요. 약과야 여기 여기 회사 내에서는 그래? 근데 그러고 나서 나는 좀 잠잠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승기 씨 있잖아요. 네. 내년에 한 3, 4월이면 복귀해. 어, 괜찮아. 왜냐면 하 사람이, 사람들이 이런 슬럼프가 있듯이 잘 나가면 이제 춤할 때, 그 작년부터 자, 열애설 터지고 막 이렇게 구설수 구설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 응원해. 열애, 열애설. 응원해. 나는 근데 이거 후쿠 터지고 나서 네. 그 생각을 했다 무슨 생각이요? 왜 하필 후쿠야? 그쵸 제일 잘 나가는 엔터인데 근데 이승기 씨가 열애하는 분 이다인 씨죠 네. 이다인 씨 집안이 만만치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승기가 후쿠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거는 나는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럼 이승기가 이다현한테 따다다다댔어. 따다 따다 그러면 이다현이 자기네 집이 이렇게 재력이 많은데 안 칠까? 음. 이거는 되게 큰 그림이라고 난 봐. <웃음> 음, 뭐 이승기 씨는 뭐잘 뭐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말고 그, 그 그러면 그그 그 후쿠라는 그 터가 그 음. 장소가 음. 이 권진영이라는 대표랑 잘 맞아서 지금 여기까지. 어, 그렇죠. 잘 맞았죠. 아. 잘 맞았지. 잘 맞아, 맞았고 그리고 다른 터로 이동, 변동으로는 좀 보이진 않아요 어... 이 자리가 좀 어떻게 좀 풀릴까요? 뭐돈을 이제 해결을 봐야죠 <웃음> 일단은 대표가 이건 여기는 진짜 돈이라니까 이 자리는 음... 이 건물은 이게 후크 말고도 다, 다른 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돈못 벌았다 소리는 못해 어... 근데 돈을 벌은 만큼 내가 이만큼을 벌었으면 이만큼은 써야 돼. 근데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을 내가 다 가지고 올려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돈으로 메꿔야지. 그래야 잘 해결돼. 돈이야. <웃음> 그럼 돈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